아아! 야야야! 치야! 안녕하십니까, 부님 안녕하세요. 오신분 오셨다고 할 거예요. 네. 솔직한 대로 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웃음> 한 썸타라는 여자랑 처음으로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생겼는데 만나서 뭐 할까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백문 백답을 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길게 말해요, 짧게 말해요? 아, 그건 형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지? 네, 근데 길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 길게 말하는 게. 알았어. 요 이름은? 이걸 어떻게 긁어요? 유준호예요. <웃음> 생일은, 네. 생일은 89년 12월 1일, 겨울이었고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느린팔구, 빠른 12월 이렇게 말해요. 고향은?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말기에 이사 왔어요, 서울로. 혈액형? RH 플러스 5형이에요. 어때요? 지금 최대한 길게 말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는 마지막 박영준 내과에서 어. 쟀을 때 182cm 더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몸무게는 저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쟀을 때 78.67kg 나왔습니다. 남이 모르는데 별명? 준홍이. 공주도 있어요. 연주가 저를 지금 공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공주라고 종종 불렸었거든요. 내 공주처럼 보이나 봐요. 내가 와가지고 별명? 공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별명의 뜻은? 프린세스? 사이즈 2 7 2 i 2 i t y e l e c t r i c 딱끼는에딱끼는를 신으면은 신 커요. 그래서 내발 사이즈는 2 7 l e c t r i c i t y 게임 e c t r i c i t y Electricity. e l e c t r i c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스러스하다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감이 좀결여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 좀 많이 느낄 때도 있고 좋아하는 운동은? 볼링 제일 좋아하고 최고 점수는 234점 평균 130? 좋아하는 음식은? <웃음> 제일 좋아하는 건 닭꼬치 그래서 홍대에 모닥모닥이라고 당골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게를 파셨나봐요 선생님 바뀌셨더라고요 <웃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는 겨울 제일 좋아요 집에 겨울로 또 제일 많이 있고 겨울에 좀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좋아하는 색깔은? 특히 없는 것 같은데? 검정색, 노란색, 자주색, 와인색, 보라색? 파란색?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슬라빈스? 초밥집 양육통닭? 좋아하는 노래? 노래? 제스 바레라 제레미 패션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만든 컨스탄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가수는? 옛날에는 클래즈 콰이 제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크러쉬 좋아하는 연예인은 방송 MC 분들 좋아해요. 뭐. 유재석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분들. 그러니까 남자 중년 배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을웬만하면 거의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좋아하는 책은 책을 안 읽은지 오래돼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어머 어떡해? 나는 기억 없어 보여. 좋아하는 <웃음> 책 없어. 기 없어 보여 어떡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유튜브 클립으로 요즘 무한도전이랑 라디오스 다 많이 보고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는? 옛날에는 배틀로얄 라라랜드였다가 2, 3년 전에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바뀌었어요. 잘하는 놀이는? 고구마 마당 한 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잘하던데요? <웃음> 제일 좋아하는 선도는? 우리 마태 씨가 준 목도리야. <웃음> 색깔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옷사이즈 상이 105. 하이 32 제일 좋아하는 악세서리는? 악세서리를 아, 잘 아는 편이어서 저는 안경밖에 안 써가지고 안경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은? 자위? 영준이 한것 같은데 진짜... 아니 요즘은 꼭 하진 않아요 한 이틀, 삼일 한 번씩 하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거 지갑, 차키, 핸드폰 아끼는 사람은? <웃음> 부모님이죠 존경하는 사람은? 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분들의 손에서 자라왔지만 나쁘지 않게 자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제가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는 저희 부모님만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좌우별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 항상 환경이 바뀌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일주일 내로 결국은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어릴 적 꿈은? 처음에는 소방관이었다가 약사였다가 작곡가였다가 영화 감독이었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놀러 가보고 싶은 모습? 발리. 예전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한번 보내준다고 해서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발리 출발하는 날 비행기 타러 이제 공항을 가고 있는데 아궁 화산이 터진 거예요. 발리에 있는. 다 취소되고 조섭이라는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가게라고 그냥 빨리 가자고. 나는 지금 걱정 막 태산인데. 때 가지 못했던 발리가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발리로 꼭 가보고 싶다 자주 가는 장소는? 갈수 있는 날씨에는 항상 한강을 많이 가요 혼밥으로 라면을 먹거나 친구들랑 같이 가서 이제 돗자리 펴놓고 앉아있는 것도 좀 하고 해보고 싶은 행동은? 결혼 <웃음> 결혼 그 신부랑 같이 걷기 첫사랑은 몇 살에? 아 이게 좋아한다는 감정이구나 라는 걸 처음 느껴본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귀어 본 사람 수능? 는 음, 결혼 음, 음. 저좀 많습니다. 못 세요. 이상물은아시아한항 승무원. 승무원분. 이미지도 그렇고 제가 성격을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가장 가고 싶은 데이트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랑. 아, 일본 가봤었네. 그 유럽 쪽으로. 열어놔야 돼상은 각자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야경이 보이는 창문에 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며 하루에 있었던 일과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런 삶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버릇은? 제말버릇수 있어요? 퉁명스러운 느낌? 퉁명스러운 느낌? 싫어요. 이런 거? 알수있 <웃음> 아, 장난기가 많아서 퉁명스러운 그런 말투가 나도 모르게 나오나 보 거울을 볼때 드는 생각은? 성형을 해? <웃음> 그런 생각만 해. 아, 콧볼 축소 수술을 좀 해? 좀 턱, 턱을 좀 넣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즘 가장 큰 행복은?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 반응 좋은 거나 이건 진심으로 리플 촬영인 것 같아요, 요즘. 리플 촬영게 요즘 진짜 가장 큰즐거움이자비 오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거 이혼하는 날 하고 싶은 거야? 비 오는 날. 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는 창문 열어놓고 낮잠 자고 싶어요. 자신의 모원이름든 개돌이라는 인형이 있거든요. 예전에 곰돌이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수련회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나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저희 어머니께서 닭갈비집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손님이 두고 간 인형이라면서 곰돌이 대신해서 얘를 보살펴줘라 해가지고 그때 받았던 인형이 개돌이라는 인형이 있는데 초등학한 5학년 때부터 제 애착 인형이에요. 최근에 가장 갖고 싶고 진짜 보고 싶은 게많을라밖에요 매력이 승긴 남을 하고 싶어요. 일단 마누라 공고를 한번몰려고집 사고 부모님 집도 사들고 주변 아낀 사람 한 1억씩 나눠주고 나머지 자금으로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 친구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또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요즘 하는 고민이 일단은? 이건 모든 프리랜서들의 고민인데 내일이나 다음 달또 일이 들어올까? 또 얼마나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다음날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꿔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보.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중이야 우리 이따가 뽀뽀자너 사랑해